지난주에 이제 프로포즈 영상 보여주 처음 보는 브이로그시죠? 그래도 이제 당원 잘 챙겨 먹어야 되거든요. 지금 BMW 사러 갑니다. 지금 신혼여행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할로우. 오늘 이상의 신혼입니다. 정입니다. 인 안녕. 안녕. 저희는 지금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미래를 가보는데요. 이제 뭐 먹으러 가나요? 밥을 먹으러 갑니다. Uh -huh. 너무 배고파요. 지금은 1시 38분. <웃음> 미래에서 오늘의 회전초밥을 이번에 열어가지고 먹으러 갑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 에 한번 갔었는데 여자친구랑도 한번 놀러 오라고 해가지고 먹으러 갑니다. 저는 처음입니다. 회전초밥집 많이 가보셨어요? 많이는 안 가봤어요. 나는 회전초밥집은 많이 안 가봤어요. 기대돼요.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오늘 미래 가본 김에 가볼 만한 곳을 좀갔다 와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식당에서 다시 키도록 할게요 운전. 네, 전전네 저희는 지금 식당에 도착했고요 얼른 밥 먹으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있네 내 친구 이렇게 생겼어 5회 초 유튜브 한번 인사해 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웃음> 여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고요 저번에 보니까 이 후토마키 2천원짜리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컵이 예뻐요 컵에 막 이런 스치 이런 게다 들어있네요 이거 이게 2천원짜리 후토마키인데요 진짜 대박이에요 어? 세개에 있는 거종이 먹고 싶은 거 얘기하면 주신대 강호초밥 먹을까요? 하나씩 먹을까? 이거? 강호초밥 맛있게 먹고 있어? 이것도 <웃음> 막게 <웃음> 아직도 먹는 중 어떻죠? 맛있나요? 완전 맛있어요 그쵸? <웃음> 이번에는 말이죠 강호초밥을 먹어보도록 합시다 정인이는 이걸 먹어보니요 <웃음> 저는 와사비를 되게 많이 넣었 먹거든요 아, 음. 자,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프로포즈 영상 보여시고 처음 보는 브이로그시죠? 청혼을 또 하고 프로포즈를 또한 커플이 또 어떻게 데이트를 하는가 보여드리려고 <웃음> 이렇게 브이로그 켰습니다 지난주에 청혼 받으셨는데 소감이 어떠시죠? 좋아요 어? 근데 반지가 그 반지가 아닌데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열심할봐 그날 끼고 바로 뺐어 그냥 보관중이에요 아. 아보카도 소스로 만든 연어 초밥인가봐요 연어, 아보카도는 처음 먹어본데? 나는 이 초밥으로 처음 먹어봐. 밥으로는 응. 연어랑 아보카도 먹어 아 이것도 간장 찍어 먹는 게낫겠지 응, 난 찍어 이거, 그때 성원형이 여기 왔다 갔다가 완전 응. 너무 반해가지고. 여자친구랑 무조건 다시 온다고. 응. 평상실 그래. 그런 데도 많이 자주 가나봐. 그래. 뭐라 그러지, 그? 이게 주는 곳. 주는 대로 먹는 곳. <웃음> 너가 가보고 싶다고 했던 주는 대로 먹는 곳이 뭐야? 아, 네 글자. 난네 글자 같아. 뭐, 뭐, 뭐, 뭐. 뭐 <웃음> 뭐지? 오마카세. 아 오마카세 맞죠? 그럼 오마카세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 저희 일단 이거 먹어볼게요. 어떻게 정말 소스가 들어갑니다. 알다. 이거는 내기 도로 막기. 소막기랑 좀 다른 거. 아좀 어, 뭐랄까 살것 같다. 자 스테머. 간장을 찍으시나요? 간장을 <웃음> 조금 발라줍니다. <웃음> 스테머부터. <스텝 1. 웃음> <웃음> <웃음> 잘못된 것 같은데요? 스텝 2 입을 버립니다 네. 스텝 실. 안이 넣습니다. 어, 이거 눈 한쪽만 보여주면 이거 프리메일슨이라고 이거 오해받거든요? 일루미나티 아니고요. 그냥 백장인입니다. 저도 내디 도로막기 한번 먹어볼게요. 음? 오, 진짜 맛있다. 제가 여기서 진짜 맛있게 먹었던 거 하나 있어 오징어 초밥이야. 이렇게 제대로 된 오징어 초밥 여기서 처음 먹어봤어요. 와사비를 위에다 올려줍니다. 스텝2로. 얘로 간장을 뿌려줍니다. 스텝 3. 입을 벌려줍니다. 더 벌려야 돼요. 스텝 4. 먹어줍니다. <웃음> 맛있다. <웃음> 음 맛있죠? 음 한치 초밥과는 비교가 안 되죠? 음 이건 민물장어인가 보다. 아까 먹은 게 아나고고, 이게 민물장어. 이것도 이제 장어 잘 챙겨 먹어야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이세를 위해서. 기대. 아, <웃음> <좋긴 해. 웃음> 메뉴판이. 어, 음, 아,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아, 감사합니다. 이게 연어 뱃살인데 맛있다고 추천받았어요. <목소리> 장난 아니죠. 한번 먹어주세요. <목소리> 연어 머리구이래요. 서비스를 연어 주셨어요. 이건 미니 파이센도 비벼먹는 거. 와, 진짜 배부르다. 와, 많이 먹었다. 진짜 많이 먹었다. 안 먹고 뭐 하지? 좀 돌아다닐까? 카페비를 가볼까? 자, 가 위례를 처음 가본줄 알았거든요? 아니었더라고 너눌 때는 어 여은이 있죠? 여은이가 경기도 쪽에서 실습할 때 저희 길을 다녔었는데 그 위례 병원에서 실습을 해서 여기 근처 병원에서 그랬을 때 여은이 밥 사준다고 저랑 정은이가 여은이 찾아갔었거든요 그게 여기더라고 바로 옆 건물 내가 알아 냈죠? 아또 이렇게 또제 미담을 풀어버렸네 여은이 실습 끝난다고 또 내가 밥 사준 이야기를 또 숨길라 했는데 또 이렇게 반년 만에 풀어보라네연이잘 <웃음> 지내지? 영원아 잘 지내지? 언니야 연락이 없어서 미안해 와귀니다네 저희는 이제 맛있게 다 먹고 맛있게 스타필드로 한번 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잘 먹었습니다 네, 진짜 아, 사장님 네. 짧게 한번 가게에 홍보를 한 15초 아, 정도 해보도록 하시죠 네. 네. 어, 저희 초밥은 우선 광교에서 유명한 오늘의 초밥의 회전초밥 버전이고 가성비 있는 가격으로 좋은 품질의 신선한 재료의 초밥을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네,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진짜, 진짜 맛있어요 네, 친구들, 진짜 맛있어요 제 친구분이 닭이라 사는 말이요 진짜 맛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스타필드에 왔습니다 위레 스타필드 시티에 왔는데 쇼핑하고 싶다 쇼핑할 돈이 없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동안은 결혼 m 비 t 비밀로 하느라고 얘기 못했지만 결혼 r w 하느라고 n t m a t t e 요 We didn't 요 a t t e r We m w 눈으로 사러 갑니다 딱 기다려라 b m w 너 내가 사러 간다 기다려라 네 저희는 올리브영에 왔습니다 올리브영은 살수 있으니까 <웃음> 제가 또 올리브영 기프티콘이 있거든요 제가 <웃음> 마스카라 사달라고 했어요 내가 쓰려고 했는데 <웃음> 어? 이거 사달라? 너무 비싸요 지금 남의 기프티콘으로 17,000원짜리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웃음> 예? 그걸로 해요 저3만원짜리예요 봐봐요? 봐봐요? 제가 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이게 원래 하나에 19,000원짜리인데 할인해서 지금 13,300원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두개 아무튼 17,400원이에요 네, 뭐. 그러면 두 개에 18,000원 이거는 하나에 1 3 0 0 0원이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마스카라 사고 나왔고요 지금 b m w 사러 갑니다 멋있는데? 저? 내 평생 타볼 일 없는 차한번타봤다 <웃음> 아. <가자. 웃음> 집에 갑시다 에? 이렇게 바로 끝나요? <웃음> 옷 사러 갈 거야 b m w 못 사서 너무 슬퍼? 에이스컨 o 가가지고 옷이라도 사야겠어? 나는 지드를 좋아하니까 무슨 상 d 이야지드 c 옛에에에이스 e 모델이었 s 8 s 할 거야. 나 오늘 옷살 거야. 그냥 웃야데뭐웃 이런 거 d 는데에이스컨 n 갑니다. 이제 보모시 나오네 좀 점점. 저는 d 상8 s e c o 에 d s 8 s e c o 에 d s 8아 e c o n d s 8 s e c o 하는 s 8이 e c o n d s 8 s 오 c o n d s 8 s e c o n d 을8 s e 쇼핑을 <하래. 웃음> 아 연기 왔는데 예쁜 옷이 없다 그럼 집에 가는 거예요. 이걸 찍을? 네 화장실 옆에서 다급하게 들어가는. 아주 개운해 보이네. 지나가는 우리의 에이스 컨즈. <웃음> 아이스 아메리카노고요. 이것 얼그레이 밀크티입니다. 아 오늘 눈으로 다 샀어요. 안산게 없어요. 저희는 왜 카페에 왔냐면, 사실 저희가 이제 결혼 준비를 하면서 할게 많아요. 신혼여행을 아직 못 정했어요. 그럼 신혼여행인지 좀 얘기를 해보려고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저희는 가고 싶은 데는 있어요, 확실히. 유럽. 유럽에 또 언제 가볼지 모르니까 살면서. 사실은 지금 하나도 안 알아봤고, 할 일이 많아요. 한결례도 이제 3월 말에 하고요. 9월달에 결혼하거든요. 4월달에 웨딩 촬영도 하고. 사실 작년 9월달에 신장을 이미 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결혼 준비 한지 벌써 6개월 됐어요. 음. 그 동안 이제 여러분들한테 깜짝으로 오픈하려고 비밀로 하고 있었어가지고 저희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저희 이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데이트 브이로그 영상을 찍어봤는데. 별네별 달라진거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웃음> <웃음> 밥먹고 카페가고 돌아다니고 덕분입니다 앞으로 또 저희 결혼 또 준비하는 그런 영상들 많이 찍어보도록 할테니까요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봐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안주봐요 그니까 구독 좀해